예 연습 한 번? 아 그냥 치는 걸로. 와 어. 라스트 e r t y 네. 네. 네. 네. 네. 네. 벌칙은 뭔데요? 아, 그럼. 어, 라이즈 관련된 벌칙. 연습에. 네. 연습에. 네. 네. 네. 네.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래요 연습이에요? 실. 시... 연습 한번 더. 네. 어, 실전. 실전? 오케이. 이거 실전? 알겠어요. 알겠어요. 연습돼요 연습? 연습 한번. 뭐, 이렇게 되면 인정이야 이게 1등이야 이렇게 아, 되면. 시작. 어. 어. 한번더 해도 돼? 연습. 형, 끝. 끝. 한교가 황민 선수 해야죠. 아 진짜로. 어? 네. 다시 해야겠다. 벌칙이요? 네. 네, <웃음> 네 치울게요. 오케이. 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어, 제한했는데 다시 할게요. 아저 다시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아니, 안 아니, 부르네. 같은... 어?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밖에 떨어지거나 빨간색을 못 넣으면 벌칙입니다. 걸칙이 뭔데요? 이제 하는 거요? 예 네, 실전. 자, 걸칙 뽑고 갈게요. <웃음> 연습 한번 있죠? 연습 한번 어. 보겠습니다. 해요 빨리.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똑바로 해야지 안되면. 아, 네. 어. 연습 연습. 아 이걸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연습. 야, 이걸로? <웃음> 이걸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근데 그, 네, 여기 아, 여기서 떨어지면은 탈락인 거잖아. 빨리해. 저걸로. 저 저걸로. 오케이. <웃음> 뭐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저거 뭐야? 1등 선 뭐야? 가까웠어록 좋음? 저한 번은 저거예요 황금선이 너무 좁은 거아니야 일단 한번 연습이죠? 네! 한번 연습! 잘 가요! 연습! 힘든데? 와, 깨스 맛있어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걸리는데? 연습이예요? 뭐예요 연습이 었어요 뭐하는 거요? 됐어요. 일단 벌칙. 벌칙. 벌칙. 춤추는 거. 자, 주요 선수는 말씀하고 가시면 됩니다. 블루샷. 블루샷 오케이. 라이온즈 TV 진짜, 진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 좀해 어, 어, 어, 어, 어. 되겠는데? 2 0만 네. 저거지. 네. 저거 안 하지. 못 뭐, 뭐, 뭐, 근데 이거 쟁기면 어, 벌칙요 응? 연습 얼치. 한 만약에. 연습 한 한번 아 빨리! 해. 아, 아니, 잠시만, 잠시만. 아, 연습 한번 했는데 잘 들어갔어요. 그거 바로 써도 돼요? 어. 어, 네. 유도리니다 오케이. 연습. 연습. 이제 실제. 와 됐습니다. 오케이. 신이다. 아, 신이다. 저.. 아, 한번더 해도 요하안 <웃음> 되죠, 네, 한번더해 돼요? 아, 아, 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라스트. 어, 빼리죠영 아니에요, 아, 오케이. 선물, 선물이에요, 그러면? 테이 여기 가까우잖 오케이. 아.. 한번 했으니까 도전해야 돼요. 네, 도전. 아! 어! <웃음> 벌칙 당첨. <웃음> <웃음> 자안전방으로 해야겠네요. 기 조금 더 세게. 어머. 뭐. <목소리도> 라이즈 TV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래 <목소리도> <목소리도> <에스오말레. 목소리도> 야,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안 들어가는 거 치면 테니까 <웃음> 자. 와, 싸. 아, 나와봐. 기다려봐. 하준아, 기다려봐. 빨리만 <놀람> 할수 있대. <놀람> 야, 이거 했었어 근데. 물었어, 지금. 하이가 있어, 지금. 빠이빠이. <놀람> <바이바이>. 옳지? <놀람> 벌칙. 어디가? 여안하 벌칙. 무슨 일요? 뭔데, 쉽지 않습니다. 뭔데, 뭔데? 쉽지 않아 이상해요. 한준아, 기다려봐. 이렇게치 이거. 네. 아, 아. 야 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야, 이거. 다거이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도이이 이거. 이거. 어거이봐 아! 야! 볼칙 오케이!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미안해, 나 볼지 안하저희죠 네? 아기 안에 넣으려고 노력해 보 힘이 너무 <웃음> o okay, n e more try. <laughs> Lions TV, U.I.O. g o o d o r That good, Alarm, Sale done. h Yo, h a t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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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가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